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연애를 하면 데이트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이 데이트 비용을 남자가 내야 되냐 여자가 내야 되냐 뭐가 맞냐 그냥 깔끔하게 어,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서 쓰는 건 어떠냐 아니면 그럼 더치페이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현실이 좀 안타깝긴 해요 모두가 부유하면 그런 고민은 안할 텐데 사실 경제적으로 다들 풍요롭지는 않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부분을 신경 안쓸수 없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 현실을 외면하자는 건 아닌데, 예전에는 보통 남자들이 돈을 많이 썼죠. 밥을 사도 남자가 사고, 영화를 봐도 뭐 남자가 하고. 근데 이제 시대가 좀 바뀌면서 남자가 밥을 사면 여자가, 어, 영화를 보여줬으면 남자가 커피를 사기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서로 매너가 있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아, 저는 데이트 통장이나 더치페이를 어, 반은 공감을 해요 근데 반은 그게 참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을 데이트 통장을 쓴다는 라 거는요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합의를 해서 그렇게 썼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좋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고 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거예요 그건 그냥 그두 사람들이 정해야 될 부분이고 단 문제가 뭐냐면 데이트 통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음. 데이트 통장을 만들자 를 누가 시작하냐가 지금 좀 이슈인 것 같아요 여자가 데이트 통장을 만들자고 했어요 그러면 사실 남자 입장에서는 땡큐죠 어,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을 더 갖고 있는 게 일반적인 남자들의 인식이거든요 근데 여자친구가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재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고맙죠 근데 문제는 남자가 데이트 통장을 여자한테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수 있다는 라 거예요 실제로 여자분들이 그런 것들 가지고 남자한테 뭐 쪼잔하네 어쩌네 이런 얘기를 실제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남자들은 야 그러면 똑같이 남녀 평등한데 왜 남자가 돈을 더 많이 내냐 너도 똑같이 데이트를 하는 거고 사실 나는 어 너랑 데이트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부분까지 내가 비용을 내야 되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솔직히 까놓고요 데이트 통장을 만들거나 돈을 누가 내고 더치페이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결혼한 게 아니고 둘이 합의한 게 아니라면 그냥 더 좋아하는 사람이 내는 게 맞아요 예전에도 아마 그랬어요 남자들이 보편적으로는 돈을 지불하는 게 어떤 관리 같았지만 실제로 옛날에도요 시대가 아주 과거래도 좋아하는 사람이 돈을 더 쓰게 돼 있어요 내가 좋아하니까 결국 자기가 좋은 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잖아요 남자가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든 거야 저 여자 내 스타일이야. 이 여자는 이 남자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대시를 했어.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응했단 말이에요. 응했는데 응했으니까 그때부터 같이 비용을 지불하자 이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열받죠. 아니 네가 만나자매 나는 그걸 승인해 준 거고 내가 허락해 준 거야. 네 부탁을 내가 들어준 게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연애로 봤을 때 남자가 더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하라말할게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면 그 사람이 돈을 내는 게 맞아요. 그럼 반대로 남자가 왜 돈을 내냐 이 얘기가 아니고요. 여자도요. 어떤 남자가 좋아요. 근데 이 남자를 만나자고 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이 여자랑 이제 응했어요. 그래 너도 괜찮은 사람한테 만나보자 라고 했을 때는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이 남자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싶잖아요. 이 남자의 마음을 내가 얻고 싶잖아요. 그럼 이 여자도 남자한테 돈을 써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여자들도 분명히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얻고 싶으면 돈을 쓰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이 더 내는 거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여자들도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여자가 먼저 사귀자고 하는데 남자가 돈낼때 남자들이 이럴 수 있어요 아 괜히 사귀자고 해서 돈 자꾸 내가 밥 사는 거좀 불합리한 것 같아 그렇다면 남자도 여자한테 우리 데이트 통장 만들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니까요 그거 맞아요 그래도 여자가 아 싫어요 이러면 그럼 안 만나면 되잖아요 연애를 하면서 데이트 비용을 반반 부담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합리적인 것 자체가 지금 모순이에요. 연애는 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정이 올라오는 것에는 합리성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남자가 어떤 여자를 좋아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자기 이상형이 따로 있다니까. 이 남자 말고 원래 이 여자는 멀소 이런 남자가 있었어. 그럼 이 남자가 다가왔을 때 절대 받아주지 말아야죠. 왜?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내 기준이 여기 있는데 왜 기준을 낮춰? 그건 비합리적이에요 계산을 해서 한다는 건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대두통장을 만드는 것, 더치페이를 하는 것 어느 게 합리적이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합리적인 거를 그럼 한번 구분을 해 볼게요 이두 가지 부분은요 결국에는 돈을 반반하자는 거잖아요 반반했으면 좋겠다는 라 거잖아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둘이 똑같이 좋아하는 상태에서는 이 반반이 합리적인 게 맞아요 근데 웃긴 건 연애 감정이요 사랑하는 감정이 둘이 똑같을 수만 없잖아요 데이트를 하고 있고 연애를 할때 둘이 똑같은 감정이 아니라고요 누군가 하나가 먼저 좋아서 시작을 했을 거나 누군가 하나는 그 좋아하는 마음을 받아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돈을 내는 게 맞아요 더 많이 지불하는 게 맞아요 그거 싫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상대가 그런 생각하거든요 아니 네가 하자고 한 건데 내가 그 비용까지 부담을 해?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도 불합리한 거예요. 그래서 두 남녀가 아, 데이트 비용을 부담해서 같이 데이트 통장 만들자 합의했으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고요. 누군가 하나가 좋아하는데 이 남자가 여자를 더 좋아하는데 이 남자가 데이트 통장을 만들자라고 얘기하면 이 여자 입장에서는 그거 싫어요. 기분 나빠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를 당연히 욕하겠죠. 근데 이 남자들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와 된장이다 데이트를 하는데 비용을 나보고 다 내래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바보예요 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여자가 어떤 남자가 좋아요이 남자가 좋은데 이 남자가 만나는 비용을 남자보고 내려가면 이남자 당연히 떠나죠 아니 내가 너한테 아쉬운 게 뭐가 있어서 왜 내가 너한테 돈을 내야 돼 네가 좋은 건 네가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심지어 지금 내가 그래도 남자라고 뭔가 좀 내고 있는데 너는 그거 자체를 좀 반반 내자고 그럼 나안 만날래 이럴 수 있어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틀렸다는 라 거죠 좋아하는 삶이 내면 돼요 더 마음이 급한 사람이 하면 돼요 대체로 여자들이 데이트 비용을 반반 부담하자는 남자를 비난을 하는 경우 때문에 이슈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데이트 통장을 만들자 라고 얘기를 하거나 남자들이 데이트 비용을 반반하자 이런 문화가 됐을 때 여자들 입장에서 기분 나쁜 이유가 남자가 먼저 보통 대시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드린 말씀을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여자 입장에서도 데이트 비용을 반반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여자는 그래 내가 저 남자 좋아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변해서 내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근데 적어도 여자들이 그걸 수긍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반발을 하고 있다면요. 이 여자는요. 지금 이 남자를 되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안 만나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라는 거죠. 근데 남자 혼자 우리 연인이잖아. 우리 연인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합리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여자들한테 비난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똑같아요 여자가 어떤 남자를 좋아했는데 사귀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데이트 비용을 내자 반반 부담하자 아니면 우리 더치페이 하자 데이트 통장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도 이 남자도 아 이거 얼추고는 없는데 내가 왜 이래야 되지? 이럴 수 있다는 라 거죠 정리를 하자면 데이트 통장 만드는 거 어때요? 더치페이를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이런 것에 대한 구분점은 그냥 까놓고 누가 더 좋아하고 누가 더 매달리느냐에 따라 달려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걸 합리적으로 주장을 하려면 적어도 두 사람이 동등해야 돼요 근데요 사람 그렇지 않아요 여자든 남자든 누군가 하나가 더 아쉽거나 누군가 하나가 더 갈망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데이트 통장에 대한 그 뒷말이 나오는데 상대방이 지금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잖아요. 더집회 하자, 어, 대통령 맞으자이걸 동의하지 않고 기분 나빠한다면 지금 내가 상대방보다 낮은 레벨에 있고요. 상대방은 나를 만나주고 있는 거예요. 둘이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데서 이 문제가 시작돼야 될것 같아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